다리 쪄서 오늘 다이 e 트할 거예요 r e a p 이 r s o n who's 이 person who's a person w h 이 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더 내려, 더 내려, 더 뒤로 당겨, 더 내리고 더 뒤로 당겨, 쭉쭉쭉쭉쭉쭉, 쭉, 쭉, 쭉, 쭉, 쭉, 쭉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발좀더 모아, 넘어, 더 모아. 오케이, 고, 그렇지, 네. 중심 잡고, 고, 오케이 올라, 오케이, 내려가. 오케이 너무 많이 앉지 말고 골반 많이 쓴... 골반 쓴다 생각해 골반 쓴다 팔로만 이렇게 당기지 말고 골반 써서 와서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열개 형도 못 낮게 할 거야 저 앉았어 한 손으로 잡고 한손 얹어 오케이 그리고 이쪽 보고서 그렇지, 발도 오케이, 꼭 무릎 굽혀 다시 잡고 꼭당겨 와. 허리 마음만에 여기까지 돌려 여기까지 앞에까지 오케이 그리고 안쪽으로 끌고 봐 앞에 봐 여기 돌려 그렇지, 여기서 또 돌려 이런 식으로 돌려 봐 이거 피지 마 접어 오케이, 그 다음에 돌려 오케이. 또. 치지 말고. 그렇지. 앞에 보고. 그렇지. 그 대신에 허리 많이 안 돌릴 거야. 허리는 앞에 볼게. 오케이. 여기서 고. 앞에 보게. 그렇지. 여기서 팔. 오케이. 고. 그렇지. 고. 그렇지. 다섯 개? 네. 고. 굿. 무릎 안 좋아 더앉 좋아 고. 그렇지 가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하나, 마지막. 굿. 번갈지 말고 두 번씩. 가볍겠죠. 그렇지. 몇개 했어? 모르겠어. 앞으로 열 개.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가또 들어와. 자 이번엔 이쪽 봐내쪽봐더쭉가쭉 나가 일로 나가 일직선으로 나와. 오케이 여기서 무릎 굽혀 잡아 도와. 더 와. 오케이! 여기서 스쿼트 20개 그렇지 하나 오케이 내려가 오케이 둘셋열 하나 열둘셋 네, 마 하나. 열다섯, 내려. 또 가. 스탑, 오케이, 준비. 네. 이거 여기를 붙여놓는다는 생각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여기까지 돌지 말고 여기까지 와. 오케이. 많이 안 돌려. 어 여기까지 스탑. 여기까지. 그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무릎 굽혀 그래 그렇지 둘쭉아 엉덩이 잡아야 돼 오케이 허리 약간 오케이 오케이 일곱 오케이 넷 네. 아홉 오케이 반대 그렇지 둘 네, 오케이 오케이, 힘 o 오케이 요 상태에서 k a 야 돼. k a y Okay. Okay. o k 개, y o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오 마이 갓 굿. 불 넘기 가. 살살 뛰어. 어. 오케이. 또 들어가. 오케이. 레디. 고. 열다섯 개. 하나. 둘 밑에 하고 꽉 네. 앞으로 나와 잘하네 응. 하나 응. 오케이 자. 자 준비 다리 벌리고 고 오케이 응. 오케이 버쳐 좀만 더 뒤로 와 그렇지. 돌아와. 골반 잡고 엉덩이. 그렇지. 쭉. 한 다음에 어깨 힘. 어깨에 어깨 뜨면 안 돼. 어. 굽히면서 가자. 그렇지. 여기서 펴. 여기서 쭉. 그렇지. 굿. 어깨. 오케이. 굽히면서. 그렇지. 그걸 천천히. 그렇지. 굿. 둘. 셋, 넷, 순간적으로 허리 뒤로 꺾지 말고. 오늘, 그, 인빨이 쟀는데,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특급 다이어트에 들어갔습니다. 이너지쌤, 박세요 Damn, h